자, 인 법은, 자, 여기에 우리는 숫자 풀이를 엮는다. 자, 숫자로 푸는 인연 법이다. 자, 인연 법이라고 하게 되게, 되게 되면 상대가 있어야 인연 법이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혼자 있을 때는 우리는 운명과 운세로서 풀게 된다. 그러나 상대가 있을 때에는 이것은 우리는 인연법으로 푼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살다 보게 되면 자기가 혼자서 태어나 갖고 살아가는 것은 자기의 그 운명대로 살아가고 운세, 운세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지만, 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엄청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죠? 자, 언젠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나에게 덕을 주는 사람도 있고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고 이막 가지각색이다 이 말이에요, 그지? 자, 이 속에 우리는 뭐고 조금 전에 했던 우리는 빚 갚으려고 사는 인생이라는 게다. 이게 빚이다. 응? 미임 자, 이는 빚 속에 상대와 상대 사이에서 빚스로 인한 그 결과에 인해서 우리는 주고받고 하는 거야 항상 그럼 인연법은 상대가 있어야만이 된다 그제? 그러면 죠그 처음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누구를 만날까? 부모를 만나겠지 그 다음에 좀더 가게 되면 우리 혈족으로 먼저 계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형제를 만날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부부를 만날 거고 그러면 다시 자식을 만나게 되고 그치? 그러다 보면 또 손자도 만나게 되고 자 그래서 인연법은 어떻게 이 운명과 운세와는 달라서 운명은 자기가 타고난 운명과 운세대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 사이에 무엇이 나타나는 이런 인연법을 우리는 풀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인연법을 풀때 우리는 좋은 사람 좋은 인연을 만나면 나는 어떨까? 덕과 복이 올 것이고 그제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자 우리는 애군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 애군과 해가 뒤따른다 그제 그러면 운명과 갖고 우리가 사람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풀까 풀어야 되는 거야 그제 그래서 우리는 수리법칙에 자 여기서 우리는 수리법칙이 적용되는데 자 혼자서 이렇게 가는 운명과 운세 이것은 우리는 단수법으로 우리는 푼다 이거는 단수법으로 풀게 되고 자 이것은 우리는 합수법으로 풀게 된다 숫자의 법칙과 우리는 수리의 법칙은 다르다 숫자의 법칙과 수리의 법칙은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합수를 해야 된다는 거다 그지? 합수가 어, 그러면 인연법은 우리가 다르겠지 그죠 자 운명과 운세를 풀 때는 우리는 수, 숫자 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운명수로서 우리는 풀어나가게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은 인연수로서 풀게 되는 인연이니까 인연수로 풀어야 되고 운명은 운명수로서 풀어야 되고 그렇죠? 자이것은 그렇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상대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인연법으로 풀 때는 상대가 또 있어야 되니까 a 플러스 b라는 사람이 존재해야 되고 이것은 a만 있어 a가 있든지 b가 있든지 양쪽으로 같이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이건관계에든 가족이 되든 이것이 마주치실 때. 이것은 인연법으로 풀어가게 되는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우리는 수리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풀게 된다 그러면 수리법칙은 어떤 방법으로 푼다서요 1, 2, 3, 4, 6 7, 8, 9로 푼다고 그랬지 자 수리법칙은 우리는 숫자니까 그제자이 숫자를 숫자는 우리는 인연수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풀이를 할 때는 어떻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푸는 거야 우리는 항상 수리법칙은 숫자의 법칙은 1, 2, 3, 4, 5 6, 7, 8, 9다 그 다음에 우리는 수리법칙은 어떻게 혼자 있을 때는 혼자를 푸지만 인연수는 실질적으로 둘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합수로서 풀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이런 우리는 어떻게 천수 진리법으로 인해서 이거는 풀지 않는 거였다그제저 밑에까지가 모두가 오케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은 푸는 방법이 맞다고 했는 거다. 그죠? 맞다고 했는 거 이는 어떻게 우리는 음양 이치론이다 그지 음양 이치론인가 남녀가 있고 우리는 밤낮이 있다 이런 거죠 그지 높고 나쁜 것도 이거는 자연의 이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풀지는 안 한다 왜?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미리 정해져 있고 태어난 날도 어떻게 낮과 밤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풀지 않는 것이다. 이를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는 뭐랬나 그럴 거지. 국민 공부면 대충 해갖고 되겠나? 이것이 천지 조화론이 됐잖아. 그쵸? 그러게, 물으면 왜 답을 안 하노? 미치겠다. 미치뿐만 안고 <웃음> 미치기까지는 고 자,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 천지조화에서는 천지인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다. 그죠? 자, 전 어떤 방법으로 천지인이라는 것이 천지조화로 내는 천지인이라는 것이 세계가 존재한다. 그러면 사는 뭘까? 그렇지. 사계 웅기론이다. 야, 게 있다. 어, 그러면 이제, 어, 네 개를 우리는 풀어나가야 되는 거다. 그죠 개가 다르기 때문에. 자 누구말따나 동네 있는 사람하고 어? 저남무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되잖아 버스도 오고 가는 길도 멀고 이러는데 자그 다음에 우리는 다섯 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에이 참로 오행 작용론 다섯 개가 있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오행 작용론을 한다 그제 이것이 우리는 상호작용이, 예, 다 그래서 오행작용이다. 오행이됐다음엄오행이 아니라, 엄양은 여기 있잖아. 그제 그래서 절대로 엄양을 갖다 붙이면 안된다 그래서 오행작용론이다. 오행. 육은 뭐라고 그랬죠? 육은 원래는 안 푸는데, 그것은 육은 구성론이다. 그제 우리는 수의법칙은 있어야 되잖아. 그쵸? 자, 6은 구승론이다 7은... 아, 은리 너무 너무 거 7은... 7은... 7은... 7은... 7은... 7은... 7은... 7은... 7은... 7은... 7은... 7은... 7은... 아, 은 7은... 7은... 7은... 7은... 7은... 7 7, 7, 7, 7, 7, 7. 아, <웃음> 이 논리에서 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답만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논리를 우리는 풀이가이 해법이기 때문에. 자, 팔방은? 여섯 <목소리도> 개. 팔방. 아니요. 반응론. 네. 음, 이거는 팔방 반응론이다. 그지 자, 구는? 구기. <목소리도 9개>. 그 뒤에는. <웃음> 그 뒤에는. 구기만 <웃음> 하면 안 되고. 구기. 그게 변화론이랬대. 응? 자, 그러면, 이 이거는 어디 가도 똑같은 논리야. ,이? 우리는 이거 술이 법칙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음량은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풀지 않는 거랬다. ,이? 그러면 인연법에서, 인연법에서 이것인 무엇일까를 우리는 정의를 해야 되겠지. 정의 인연법에서 정의를 해야 되는 거야.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3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쑥연이라고 하는 거야. 자그 다음에 우리는 업연이라고 하는 거다. 5는 음. 우리는 어떻게 인연의 껄이라고 하는 거다 5를 우리는 인연의 껄. 7을 우리는 7살이라고 하는 거다 8을 우리는 8액이라고 하는 거다 9를 이것이 인연 길이라고 했다. 음. 그러면 우리는 인연법을 풀 때는 이것으로 풀게 되는 거야, 이것으로. 음. 자, 그러면 우리는 1과 2는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제? 자, 그러면 천지 조화론으로 우리는 수견이 있고, 그러면 수견은 세계가 된다는 거죠, 그제? 자 어변은 우리는 네 개가 되는 것이고 인연의 것은 우리는 다섯 개가 되는 거고 칠살은 우리는 일곱 개가 되는 거고 팔액은 우리는 여덟 개가 되는 거고 인연길은 우리는 아홉 개가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의 논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수리 법칙에 따라서 상대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풀어가는 거야. 자 이거는 개별적으로 풀 때는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 둘이가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합쳐지버리면 이것이 성이 달라져 버리는 거다.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물하고 설탕물하고 두 개가 있다. 예를 들게 되면. 그러면 아주 어? 그단 설탕물이고 이는 맹물이다. 두개 합치면 어떤 물이 되겠나? 어이지, 설탕물은 설탕물이지 닝닝한 설탕물 아가는 단 설탕물 이래 되겠지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 뿐다는 거다 자 어떤 데는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자 예를 들게 되면 농도가 낮은 설탕물하고 아주 진한 설탕물하고 두개 합치보면 어떻게 아주 뭐 강한 설탕물이 되겠지 그지 그런데 맹물하고 설탕물하고 합치 쓰면 닝닝한 물되버겠지 그럼 인생살도 마찬가지다 내하고 내하고 이렇게 완전히 필도가 떡만나갖고 섞이버리면 뭐 조, 맛있는 물이 되든 맛없는 물이 되든 되겠지 유사한 것을 합치뿌리면 어떻게 더 강한 이런 맛을 내겠지 그것이 인연법이다 그래서 부부가 만나면 어떻게 완전히 떨어져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만나버리면 어떻게 타고난 운명과는 상관없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나는 아주 편안한 집에서 서고 남편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살아왔다고 해보자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별로 도우지 않고네 인생은 네가개척해라 해가지고 나는 이 집에 시집을 갔어 그 점은 이 집이 성공할 때까지는 엄청나게 괴롭게 살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여기 장인 장모가 어떻게? 이거는 참 찌들어가기 힘들게 있는데 이거 보는 게 딸을 생각해갖고 안 되니까 이것만큼한번 씨가 부은 갖다 줬다이 말이야. 그러면 야는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더도 마누라 때문에 어떻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 이것이 바로 인연법이라는 게다 또한, 우리가 옛날에 어머님들이 하는 말이 있다. 남편이 일찍 죽게 되면, 그치? 우리가 하는 말이 뭘까? 옛날에 시엄마 애기들이. 천연이 신랑 잡아먹었다. 이렇게 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치? 그래갖고, 뭐, 쪼까예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 막상 따지 보게 되면, 응? 어? 둘이가 붙어갖고 죽은 사람도 있겠지, 그치? 근데 자기 타고난 운명대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구분을 해놔야 돼. 그죠? 구분을 해놔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푸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엄마와, 어? 엄마가 이 자식 사이에, 사이 좋은 자식도 있어요. 자, 엄마가 힘이 없어도 자식이 좀더 보필하게 효자가 있어갖고, 먹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는 어떻게, 정말로 효자가 있는가 하면, 태어나자마자부터 애 먹이 시작해갖고, 정말로, 응? 평생을 애 미는 자식도 생기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푸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거는 부부다. 부부, 그제 자식, 부모와 자식도 있지만은, 부부 사이에서는 어떻게, 자식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 이야기를 한 것은 이 빛이라는 것이다. 빛. 이 빛을 풀어내는 것인데 이 빛이 어떤 빛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했다 그죠? 이름을 명명을 했다. 이름을 지었으면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죠? 니네 마음대로 친나? 이렇게 하면 그것도 곤란하이 이름을 친한데는 특별한 우리는 법칙과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것을 물었을 때 우리는 답을 할수 있어야 돼 학문이라는 것은 우리는 정말로 답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네 혼자 마치고 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이 인연법을 적용하는데 인간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를 풀어내야 돼. 그리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그래야 이런 논리들을 인해서 인간 사례에서 어떻게 착용할 것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을 우리는 풀어야 되는 거야. 그죠? 우리는 운명을 풀 때는 우리가 영원의 세계에서 공부하다가 내려왔다 했잖아 그제 그거다 풀어놨잖아. 그럼 인연은 어디서 주어졌을까? 이것을 우리는 풀어야 되는 거야. 그렇 그러면 이 말이 우리는 어떻게 이 연이라는 것은 여기서 연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인연 연자야 이? 인연 연자. 그럼 우리는 개충해보자숙 우리나라 천지인에서 숙연이라는 것은 숙명적인 인연이다 그제. 그러면 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 인연인가를 우리는 푸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어변이라는 것이다, 어변. 어변이라는 것은 별로, 업자는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 자, 그 사람하고 내하고 사이에서 어떤 이런 업장이 걸려 있는지 이것을 풀어내는 거야. 그리고 인연의 끈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는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을 만나게 된 동기가 있겠지. 아무 이유 없이 만나지는 않았을 거라, 이 말이야. 그제? 뭔가 이런 건에 의해서 얽혀져 있었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것이 어떤 건으로 이렇게 만났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다. 그제? 그 다음에 우리는 7살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인연을 만나게 되면 항상 상대를 공격하려고 하는 해를 끼치려고 하는 이런 살들이 끼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 내용은 모르지만 은 일반 그동안에 우리는 내용은 모르지만 은 무당들이 살풀이 한다 해서 고그 다음에 춤추면 살풀이 춤이 있고 그렇지? 살지라는 것은 있는 거야. 상대를 상대를 공격하는 거 그 다음에 팔액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런 인연들이 만나서 어떻게? 안 좋은 애군들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를 우리는 찾게 되는 거야. 안 되는 애군들이. 자, 그 다음에 인연길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올바르게, 올바르게, 내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만나게 되는 인연법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 이것을 나는 성공으로 가고 내가 실패를 가고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내가 고통을 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 인연길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다잉. 적는다고 정신이 없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 풀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것을 정리를 하고